어그 리전 가면은 서울코리아 있거든요? 그걸로 혹시 바꾸셨나요? 싱가폴입니다 사우스코리아로 와주세요 사우스코리아? 노스코리아는 아닐거 아니야 <웃음> 근데 나 이거 키를 다 까먹었는데? 나도 이건 누구지? 어다시다요 네모네모 네모네모야 안녕? 안녕 반가워 아니 근데 손 어떻게 다뤄? 아. 다들 욕만 어떻게 해버려. 그 손가락은 어떻게 피니? V. 아, 이거구나. 다들 욕부터 해버려고 근데 반대손을 어떻게 되는지 몰라. 반대손 사용 못 하는 거 아니었냐, 이거? 됐던 거 같은데? 야 이거 돌부터 해야 되나? <웃음> 저건 무슨 포즈야? <웃음> 야 어떻게 앉았어 너 근데? 이게 손을 내리면 같이 아, 딸려가요 손을 내리면 미소아 <웃음> 미친 짓거리 하지마 <웃음> 야 근데 이거 어떻게 하더라? 이거 돌 같은 거 주울 수 있지 않았냐? 맨 처음에? 그니까 그 죽는 걸 찾아야 되는데 아래로 어떻게 보내 손을? <웃음> 어? 휠 돌려요 휠아 휠을 돌려? 어 그러네 어야손좀 내려봐 내손 어딨음? 다들.. <웃음> 자기 몸을.. 처음 써본듯이 움직이고 <웃음> 있네 <웃음> 내손 어딨음? <웃음> 얘는 하나 기어당기고 어 내가 됐다! <웃음> 빗소리니 투디니 요 흔들고 있는 요 흔들고 있는데 너 누, 누구야? 아, 나야. <웃음> 얘들아 나돌 구했어 나무를 쳐가지고 코코넛을 한번 따봐야겠구만. 오와 코코넛이다. 나 혼자 먹어야지. 아씨 어떻게 하는 건데? 그렇죠, 어, 그렇죠. 어. 어, 어, 어, 굴른다 굴른다. 야 이거 손 바꾸는 거 어떻게 한다고? 시프트 시프트. 이거 형인가? 이 뛰는 거 형인가? 아닌데? 나 지금 해변에서 굉장히 신중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 형 반대편 해변 간거 같은데? 아까 여기 계셨는데? 알죠? 알죠? 어! 뭔가 된다! 잠아 시붙트 다시 붙여 다시 붙여 어! 어! 어! 뭐야 이거 아무도 오지마 이거 내 거야 야 이거 어떻게 먹어? 그거 밥 껍질, 속 껍질 둘다 까야 돼아이씨 피온이 어떻게.. 정갈한테 물려 죽었대 너못 살아나? 음. 어어 어, 된다 야 얘들아 나 까고 있어 어디있지이 형? 아나 목말라 죽는데? 아, 어 됐다 닦았다 닦았어 나 이거 먹을 수 있는 거야? 야 이거 어떻게 먹어? 닦았는데? 그거 내가 알려줄게 너 오면 이거 뺏어먹을 것 같은데? 형.. 없는데? 나 지금 섬한 바퀴 돌어는데형안 보이는데? 아니야 나 해변에 있어 해가 동쪽에 있어? 서쪽에 있어? 바다를 바라보면 해가 응. 내 오른쪽에 있어 아 이...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 어! 스콜피언 어택! 나그 죽었어! 스콜피언 어택 마이너스 30짜리야 야, 먹는 거 어떻게 먹어? 아마 주댕이 쪽으로 가까이 가져가면 먹어질 거야 <웃음> 어! 이, 이 떴다 이 뜬다 이 미친 헐! 헬스가 10 올랐어 야 목마름 다 채워지고 아나 죽어 아 이렇게 사는 거구나 야 이제 알았다다. 어! 스네이커 크 때. 다음 판 가시죠. 야 얘들아 이리로 와봐. 시작하자마자 이쪽으로 와봐. 별로 가면은 절대 뛰어서는 안 돼. 아어 그래. 목마름이 어? 너무 빨리 달아. 여기 이게 코코넛이 있거든? 아 여기 스콜피온 있었네 여기. 아니 저기 나나 하고 있잖아요. 너휠 빠르다 이 자식아. <웃음> 연비야. 있다. <좋다>. 연비야. <웃음> 가만 있어봐, 야 기다려봐, 연비야, 어이 자네, 어, 어이 자네, 스콜피온에게 공격 당하고 싶나? 이거 봐라, 내가 나무 구해왔어. 빠지는 모습 저거 진짜. 아, 연비야, 다른 한 손에 돌을 잡고 이렇게 부딪치게 해서 까면 돼. 아, 오케이. 아, 나 때리지 마. 아 때려지는 거야 이거? 그럼 뭐 혼자서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코코넛 구하잖아? 그러면 코코넛 하나당 두 개가 나오거든? 근데 한번 먹으면 한 번에 목마름이 다 차더라 아야 뛰지말자매다소곳이 다리모으지마 걔 기분 나쁘니까 앉으면서 연비야 너 언제까지 그러고 그러다닐건데 이 자식 뛸 말이야 욕심만 끄덕끄덕해가지고 어이 이봐 어 뭐야 어, 어이 이봐 우리 욕심은 좀 삼가지 깨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내가 알아서 할게 아 어이 내가 알아서 하겠네 청년 이거 아니에요 착한 마음은 좋지만서도 내가 알아서 하겠네 우리는 협동 좀 하자 쟤네 저러고 있을 때 근데 나돌 구했어 뭐 죽여서 뺏을까요 아 있어 있어 있을 거예요 기이변에 아, 어, 어. 근데 자네 눈이 네개 같은데 예 눈이 네 개인 거 같은데 자네 지금 절나 낳아주신 부모님이 눈네 개라는 겁니까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어, 얘들아, 있다, 있다. 돌 있잖아, 여기 앞에. 보여? 야, 코코넛 따라 보이네. 오, 봐봐. 나만 믿으라니까. 역시, 어. 역시 믿고 있었습니다, 대장님. 야, 코코넛 두 개에다 돌두개 있어, 여기. 이야, 대박이다. 오시보? 너도 바로 잡아. 야, 근데 들어봐. 어떻게 먹어? 이거를주대이 근처로 가져와야 돼. 주뎅이 근처로 <웃음> 그돌은내 거. <웃음> 그돌내 거. 그돌낼 거. 아, 가져와, 가져와. 우리 팀, 팀, 팀, 팀. 아, 이 튀겼다. 아, 아. 아, 기다려 보세요, 잠시만. 아니야, 돌 하나 <웃음> 더 있었는데, 여기 근처에. 아, 이래. 근데 이게 두번 까야되더라고 한번더 까야돼요? 어어 그래야 먹을 수가 있더라고 이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이제 익숙해져 버렸어 여러분 식량은 음. 이거 어떻게 먹는데요 이거? 입 근처로 카메라 근처로 갖고 와 그러면 입 버튼이 떠 이거 근데 우리 목이 하나도 안 말라서 좀 덧다 나중에 먹어도 될것 같은데? 왜 이런 거엔 대답이 없을까? 굉장히 중요한 뭐, 뭐, 포인트 뭐, 일단 먹어 한번 먹어봐야지 또 이렇게 맛을 안.. 야, 아까 시작한 그 야자나무 그쪽에서 좀 모이는 거 어때 이제 우리?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알았으니까 모여서 그 오는 길에 죄송한데 그 나무 좀 구해 와 보세요. 어머 어휴, 호랑이 님 계세요. 예? 그럴 리가요. 무인도에 호랑이 님이 계시거든요. 아니, 밀까두면안 되는데 이거 사라진다. 시간 지나면. 진짜로? <웃음> 먹어. 아, 저 나무 좀 주워 주세요. 나무? 알았어. 좀 아래 아 너는 그거.. 아넌안 깠어 그래서? 아니 깠는데 어. 사라졌는데 하나 더 있었어요 이런 교활한 자식 저 먹여줘요 아 이거 먹여달라고? 내 손에 들고 있는 거? 먹여줘요 저못 먹었어요 하나도 아 그럼 나중에 너가 날 저걸 먹여주면 되겠다 네. 자 기다려봐 내가 지금 시점이 이상하거든? 이거 먹는 키가 어떻게 떠요? 이 e 버튼이라고 헬스 위에 뜨어 먹었다! 어, 먹... 오케이 야 이거 먹여줄 수도 있네 이거 협동 가능하 대박 우리 왔어 아 왔어? 어, 저 이상한 사람들었는데 가시 <웃음> <웃음> <웃음> 그러면 야, 돌이랑 나무랑 이렇게 비벼가지고 한번 불을 지펴볼까? 어때?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나 지금 자세가 좀 이상한 거 같아 나 알이 세 개가 된거 같은데요? 어, 어 내알 어디 갔어? 알? 내알 무슨 알? 너 알이 무슨 알 말하는 거야? <웃음> <웃음> 알 주웠대요, 알 주웠대요 템프레츠 엄청 많이 떨어지는데 온도? 어어어, <웃음> 어, 어, 야 이거 물붙여에살수 있어, 이거 어떡하냐? 돌끼리 부딪혀야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을까? 아, 아 어, 아, 돌 하나 더, 돌 오. 하나 더. 어, 그러네, 그러네. 어, 그러네. 깨달았을 때 이미 <웃음> 우리 집 온도는 다 떨어졌다. 양손에 돌을 들고 부딪쳐야 돼. 오, 스파크, 오. 스파크. 아, 야, 된다 이거. 잠깐만, 이거 아래로 가서 할게. 형, 돌 들고 있어봐. 내가 갖다 비빌게 어, 어 그렇지, 그렇지. 어,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아, 안 붙나봐. 이거 좀 나무가 개수가 많. 아! <웃음> 내가 돌로 대가리 <웃음> 쳤잖아 너가! 돌인 줄 알았어. <웃음> 이 자식이 지금. <웃음> 알았어, 알았어. 야나 헬스 없어! 얘들아. 헬스가 다 떨어졌다고 뚝배기 맞아가지고. 뭐라고 그러면? <웃음> 이러면 리트하자. 우리 코코넛 알았고 이번에 불붙이는 법 알았고 삼트하면 은 이게 확실하잖아. 이렇게 하자. 누구는 음식을 구하고 누구는 통나무를 구해서 진짜로 한번 살아남아보는 거야. 그래 거. 그래. <웃음> 나는 그럼 나무까지 최대한 모아서 갖다 줄게. 그러면 내가 한번 도라고 이런 거그 여기 음식 구해올게. 구해올게. 음. 그럼 응. 여기서 코코넛... 딱 만나는 거야? 어. 코코넛 만 계속 가져와. 대나무를 칠수 있다 그랬어, 사람들이. 여기 보면 기울어진 나무가 있단 말이야? 그 앞에다가 내가 야자수 두개 놔둘게. 나도 여기 나무 모아놓은 중. 어, 좋은데요? 진짜 해내버리나? 이거? 이러다가? 살아남아버리는 걸까, 우리?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 따사 오! 그렇지! 된다 된다 잠깐만 나 손이 튕겨나갔어 내손어디있어요 예? 아아 아, 여기 있구나 어. 어 됐다! 아 대나무 자체가 그냥 나와 이거 무기로 할수 있는 거 아니야 막 누가 내가 캐온 거 하나 처먹고 그냥 갔냐? 나 아까 뛰다녀서 너무 배고파가지고 하나 먹었어 저기 지금 좀비처럼 알았어. 다니는 누구야 연비지 저거 <웃음> 좀비처럼 지금 수맥찾고 다니는 연비지? 어? 나야. <웃음> <웃음> 여기다 모아둘게. 우와 근데 무슨 거기 캠프파이어 수준으로 모아놨네 나뭇가지를. 이게 뭔 소리지? 아새 소리구나? 어새 있다. 어 개구리다. 어허. 새가 아니었어. 잡아먹자. 아니 어떻게 조류랑 양서리를 어. 헷갈릴 수가 있는 거야? 야 뛰지마. 아저씨 뛰지 말라고. 해내 보인다. 야 이거 진짜 잘 모아놨다 나뭇가지. 그렇지. 이번에가 진짜 나우 원애보다 차. 와불 붙었어! 불 붙었어! 바로 한 번에 붙었어! 오 오. 오 역시 오. 내가 모아놓은 불. 어 미쳤다 불. 너무, 이거 너무, 너무 너무 세게 타는데? 야, 너무 진짜 화끈하게 타버린데 근데 지금 지금 너무 너무 세게 타고 있는데 괜찮을까 밤까지? 야, 야, 야, 야 나뭇가지 최대한 가지고 오고. 으악! 야 이거 근데 앞만 봐도 이건 무기로 쓰라고 있는 것 같은데 대나무는? 그렇지 있는게 아니라? 어아 뾰족해? 뾰족해 그치 나 배고파 그러면 여기 코코넛 3개 있으니까 까서 먹자 야 밥만 줘나나 나, 나무 이렇게 많이 키워야 하는데 나, 나도 밥만 줘아 뭐야 이거 2D야? 전데요? 어. 아 그래? 야 그러면 일단 2D랑 비스랑 하나씩 먹어 나는 아직은 괜찮아 어? 잠깐만 코코넛 난데 아, 둘다 있어. 둘다 깨고 어, 있어. 둘다 하고 있어 지금. 너네 서로가 안 붙어서 <웃음> 네. 그래. 그러면 진짜... 내가 연비랑 먹을게. 연비 수고했고 연비야, 먹여 줄까? 연비야? 어, 오케이. 먹여 줄까? 어, 여기. 옴냠냠. 옴냠냠. 옴냠냠. 진짜! 옴냠냠. 어, 그렇지, 그렇지. 어. 어 좋아, 좋아, 좋아. 어, 그렇지. 내 손목이 지금 비정상적으로 꺾였는데. 내가 먹여 줄게. 내가 먹여 줄게. 옴냠냠 옴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잘. 아, 좋습니다. 어야 근데 불 점점 작아지는 거 같지 않냐? 어 이거 코코넛 이거 넣으면 안 되나? 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코코넛 이거 먹어야지 다 먹은 거다 먹은 거어 넣어지는데? 오! 어 붙어 붙었... 얘도 붙는다 같이 붙네 오. 이거 안으로 집어넣어야지 야야 하지마 야니불야 네, 야, 하지마 너불 불부터... 붙어. 야너 몸에 불 붙어. 하지마 어. 불 뜨겁네 어야 진다 진다 진다 야 이거 숯같이 빨개지더니 없어진다 나무가 야 빨리 넣어 숟가다 하지 말고. 알아서 알아서. 처음에 너무 많이 썼나봐 과하게. 하나로도 되나봐. 그러니까. 제대로하면. 야 근데 오늘은 왜불 붙였더니 왜 배가 안 오냐 오늘은? 어, 어 배다. 배고리. 아, 배가 아, 들어온다. 벌써 편해졌어. 아이씨. 이거 어쩔 수 없이 뛰어가지고 나무 구해야 돼. 우리 이러다가 저녁도 못 세. 어? 야배 이쪽으로도 오오. 올 건가봐. 좀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음, 달려! 오! 어, 어. 뱀! 뱀! 뱀! 뱀! 어, 아! 아! 뱀이다! 야야 뱀, 뱀, 뱀 구워 해야지. 먹자. 뱀 구워 먹자. 죽창들어. 앙봉! 어. <웃음> 2D 죽였어. 빨리 죽창들어. 아. 전전갈전갈 스크루피온! 전갈 어? 아! 죽었다 얘! 야뱀세마리뱀두마리인데 빨리 죽여! 빨리 죽여! 빨리 죽여! 잠깐만 나, 나 잘못 들었어. 방향을. 어! 어? 아! 불 꺼졌다! 뭐야, 나 어? 어? 형, 나봐 봐. 날라갔는데 왜? 나 여기 위에 있는데. 너 뭐야? 어? 아! 어, 배만한테 어, 물려서 죽었다. 야. 야. 나 먹고 싶은데 왜 잇이 안 뜨는 거야? 야, 배만한테 물려 죽었다고 빗소리가. 아, <웃음> 어, 나 잇이 안 뜬다고. 신경을 안 쓰네. 죽었다. 어, 아, 어, 먹었다. 아싸. 어? 소노궁 여이봉. 아이씨. 야, 배만한테 물리면 한 방이야? 한 방은 음, 아닌데. 한 방은 아닌. 근데 지금 피가 별로 없어가지고. 연비야, 어 일단 잘 응. 있고. 아 아, 먼저 갔네 어 나도 갈게. <웃음> 아 뱀하고 같이 갔어.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